안녕하세요 여러분 편집하는 캡틴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바비 전체적인 강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강의를 알려드릴 텐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모자이크인데요 이런 전체적인 모자이크라든지 아니면 부분적인 모자이크 부, 부분적인 모자이크는 모바비에서 가능한데 이렇게 움직인다든지 움직였을 때 모자이크가 따라가는 기능 그건 키프레임으로도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강의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바비 비디오 에디트 플러스를 실행해 줍니다. 같이 가시죠. 고고! 자 그럼 이렇게 모바비 2021 버전을 실행을 한 상태에서 제가 모자이크 할 부분을 미리 보기로 불러왔고 각 부분마다 컷 편집을 해둔 상태입니다. 컷 편집을 이제 할수 있다는 가정하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하실 때는 오디오 음성에 맞춰서 편집을 하시면 편리한데 저는 오디오가 겹치기 때문에 소리를 줄여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전체 모자이크입니다. 전체 모자이크 전체 모자이크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창 필터 보이시죠? 필터를 들어가줍니다. 필터를 들어가면 여기에 모자이크 보이시죠? 모자이크를 클릭을 하면 많은 모자이크들이 나와 있습니다. 모자이크 작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작게 들어가는 거죠. 크기별로 또 중간, 중간은 조금 약간 더 세게 이렇게 주는 거고요. 크게 넣고 싶으면 완전 크게 이렇게 넣는 겁니다. 원하는 픽셀 크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전체 모자이크고요. 이 부분이 부분 모자이크였죠? 부분 모자이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던 하이라이트 및 숨기기를 들어가줍니다. 하이라이트가 있었고 숨기기가 있었죠? 하이라이트 및 숨기기를 들어가셔서 이 클립을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제 얼굴을 한번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못생겼으니까 자 한번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원하는 곳에 이렇게 가려줍니다. 이렇게 가려서 적용을 하면 이 부분은 부분 모자이크가 됐습니다. 자, 그렇죠? 그리고 움직이는 모자이크 같은 경우에는요. 키프레임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하이라이트 및 숨기기를 하는데 좀 번거롭습니다. 작업 자체가 좀 번거로워요. 내가 원하는 부분에서 제가 이 선인장 얼굴을 가려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컷 편집을 해줍니다. 컷 편집을 해서요. 하이라이트 및 숨기기를 들어가줍니다. 그리고 클립을 선택을 하고 이렇게 선인장 얼굴을 조그맣게 가려줍니다 이렇게 크게 가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원하는 부분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가려지기 때문에 선인장 얼굴을 저는 가리고 싶다고 가정을 하면 요렇게 가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가려졌죠? 가려지고 또 그러면 다시 요 부분 정도 와서 다시 이렇게컷 편집을 또 해줍니다 요런 식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다시 똑같이 하이라이트 미 숨기게 해서 이거 말고는 아직까진 딱히 모바비에서 움직이는 모자이크 넣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적용이 됐죠? 여기서도 똑같이 이제 조금씩 조금씩 움직이죠. 여기서 다시 또 컷편집 이렇게 하고 마찬가지로 이 작업을 계속 반복을 해줍니다. 제가 모자이크를 하다가 너무 빠르게 지나간다 싶으면 이렇게 멈춘 상태에서 컨트롤 화살표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프레임씩 조금씩 조금씩 움직이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혹은 이 버튼 보시죠. 이 버튼을 클릭을 해주면 조금씩 조금씩 움직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내가 컷편집을 할수 있겠죠. 여기서 그럼 이 부분에서 또 다시 컷편집 이렇게 제가 움직이는 부분을 다컷 편집을 해서 하이라이트 및 숨기기 효과를 다 적용을 한 상태입니다.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선인장을 움직였는데 모자이크도 같이 따라가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좀더 섬세하게 적용하고 싶은 부분을 찾아가지고요. 이렇게 움직이시다가 여기서 약간 좀안 맞다. 이게 모자이크가 안 맞는 것 같다. 그러면은 다시 컷편집을 한 상태에서 또 하이라이트 및 숨기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한 프레임씩 움직여줍니다. 여기서 살짝 안 맞았죠? 여기서 살짝 안 맞았으면 다시 하이라이트 및 숨기기로 이렇게 다시 움직여서 조절, 다시 적용,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전체 모자이크, 부분 모자이크, 여기서부터 이렇게 움직이는 모자이크, 이렇게까지 가능하죠? 자, 이렇게 적용시키시면 을 됩니다. 모자이크 아주 간단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법은 어렵지 않지만. 굉장히 번거로운 작업입니다 모자이크 기능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바비 부분 모자이크를 배워봤는데요 굉장히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면서 연습해보시고 응용까지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방법을 활용하시면 걸어가는 사람의 얼굴 모자이크라든지 내가 가리고 싶은 부분을 마음껏 가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지난 시간인가 파워 디렉터 강의를 제외한다고 했었는데 제가 여러모로 바쁘다 보니까 다른 채널에서 관리하기가 조금 벅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모바일 파워 디렉터는 이 채널에서 계속 진행하고 PC 파워 디렉터는 제가 노트북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건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혼란 들어서 정말 죄송하고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모두들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